자, 29번. 자,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거든요. 이 문제는요, 지난 2023년 그 3월 법원행정고시, 그 5급시험이죠. 네, 기출문제인데, 어, 근데 내, 제가 보기로는 행시문제치고는 레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순경문제보다도 약간 좀 낮게, 좀 수준이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쉬웠다그 얘기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기억번부터 볼게요. 형사사건으로, 아, 맞아.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다섯 개 전부 다 맞아요. 예, 부담 없이 그냥 들으세요, 그냥.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미결구금된 이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이 과연 형법제 7조에 의해서 산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가 이제 관건이 돼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한 건데, 자, 이 경우에는 미결구금 구간은 형법 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직 확정 판결 받은 것도 아니잖아. 무죄로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기간에 수사 받는 그 기간. 그러니까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의 그 기간 어찌 보면 수사 기간이나 다름없는 거거든. 그래서 미결 구금된 거는 아직 결정이 안난거 아니야. 무기로 그러니까 미결 구금됐을 때어그 구금 기간은 예, 7조에 의해서 사립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 번은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쉬웠어. 아유, 개껌 같은 문제야 이런 거. 보면 좀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좀 짜증나.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또 깨끗하게 봅시다. 자, 니음번 에볼게요 이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어만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사형을, 그러니까 왜 하는지, 그, 어떻게 하는지 그 나온 거야. 따라서,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을 밝혀진 경우에 하나요. 더럽게 길지?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자, 깨끗하게 하고,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예. 거기 보시면은 어, 이러한 심리를 거쳐서 양의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하나여 또 하나에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야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한 사람의 사람의 수, 어, 생명을 뺏는 거야 목숨을 걷어가는 거란 말이야 사형 같은 경우에 함부로 할수 있겠어 할수 없지 자 그래서 어느 법의 규정 어느 정도 근거를 가져야 돼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 양형의 조건이라고 하는 바로 이 형법 제 51조 연성지관 동수 결정 자그 법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연성지관 동수 결정 연 연은 뭐야. 연령, 피해자, 아니, 범인의 연령, 그 다음에 성행, 그 다음에 지능, 환경, 그 다음에 연성직 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동수결정, 동, 범죄의 동기, 그 다음에, 어, 수, 수단, 결, 결, 결과, 그 다음에, 범죄의 정황, 범죄 후의 정황 이렇게 되거든. 요 51조 사안이 되게 중요한 거죠. 바로 형법제 51조는 뭐사용뭐 뭐 선고할 때도 뭐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검사가 기소유예할 때 그때도 형법제 51조 그다음에 판사가 집행유예 기수 집행유예 선고유예할 때도 뭐다 전부 다 형법제 51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따져 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리를 거쳐서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사정이 밝혀져야 되고, 또그 경우에 한해서 뭐 여기 뭐 생각 고려한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쉽지 않다는 거야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때는 어~ 여러 가지 진짜 이사람이 확실히 사용을 까지 해 때려야 되는지 안 때려야 되는지를 따져보겠지 심각하게 그래서 어~ 그때 필요한 우리 형법 대한민국 형법의 조문은 뭐다 형법 제 51조 그래서 51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지 내가 옛날에 순경 때요 51조는 막다다다다다다 외웠어. 어 그래갖고 누가 물어보면은 아 어, 형님 공부 잘하는데요 맨날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어쨌든 5 1조연성지관 동수 결정 저거나 모르시면 네, 여기다 연성지관 동수 결정 연은 연령 성성행 그다음에 지 지는 지능 그다음에 화는 환경 그다음에 관은 뭐야 연성지 관관 피해자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동은 범죄 범행의 동기 그다음에 수 수단 그다음에 결과 음?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뭐예요 범죄 후의 정황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났는데. 뭐, 태연하게, 어? 그죠. 나쁜 짓 하면 사람들이 좀, 아, 죄책감이 시달리고 이러면서 약간 좀 겁도 먹고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어? 사람을 막 살해하고 나가고 바로 노래방 가서 여자들이랑 뭐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든지, 이런 거는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용서해줘서는 안 되겠지, 그런 사람을. 그래서 형법 51조는 우리 형사사법에 있어서 처벌하는 데 있어서 판사님들이나 아니면 검사님들이 아주, 예, 꼭 찾아, 찾아보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됐고 그다음에 뭐긴 얘기 필요 없고 이제 어,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자, 디귿번에 보면은 어 여기 봅시다. 포도주 원액 얘기 나왔는데 부패했어. 그죠? 띨빵하게뭘 잘못 보관했나 보지. 그래서 산도가 1.8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자,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비록 그본 원료를 본래의 효용가치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사용할 수는 있었단 말이야. 이 경우에 과연 손괴죄가 되느냐.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은 원래 목적한 바의 효용가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로 사용 못했잖아. 어쨌든 거기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 이거지. 그래서 재물손괴죄는 당연히 된다. 이거는 내가 언제쯤 본거야. 내가 2001년인가 내가 이거 공부한건데 이거 벌써 20년 전 얘기다. 이게. 그죠? 그때 형법 막 공부할 때막물 올랐을 때 네? 그때 공부하던 내용인데 이게 나왔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제 더럽게 쉽게 나왔다 얘기지 자 그다음 봅시다 리을 번 깨끗하게 하고 예, 리을 번 봅시다 리을 번에 보면은 어, 좀 소매치기 얘기 나왔는데 봅시다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 경우 자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자이 경우에 어떻게 됐죠 위험성 있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절도 미수죠? 실행에 착수는 했잖아, 일단. 주문에 손 넣었잖아. 그럼 실행에 착수가 있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예, 바로, 미수, 저기죠. 불능 미수에 해당되지만은 어떻게 돼요? 처벌하죠. 불능 미수는 처벌하고, 불능불능범은 블룽, 처벌하지 않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뭐야? 불능 미수에 해당되지. 그치?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봐갖고, 저, 처벌해야 되겠지. 절도 미수가 됐죠. 그죠? 예. 뭐, 요런 건 개껌이지, 뭐.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볼까요, 리얼번? 미음번 볼게요. 깨끗하게 하고. 미음번에 보면은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 조직제, 줄여서 범단이라 그래. 나는 맨날 범단, 범단 그래. 범단, 범단. 자, 범단 같은 경우에, 자, 범죄 목적으로 그 단체 조직하면 끝이야. 뭐더 이상 볼거 없어. 범죄 성립 다된 거야. 그 이후에 그 목적한 범죄를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지지 않아. 어쨌든, 뭐, 사람들, 범죄를 목적으로 애새끼들, 사람들 끌어 모아갖고 단체 조직하면은 범죄가 성립하는 거야. 범단은. 그리고 뭐, 그, 그, 뭐라 그러지? 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무작정 뭐, 때그지로 뭐, 형님하고 다 모여, 모여서, 때그지로 모였다 해갖고, 범죄 목적으로 모였다 해갖고, 범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휘통솔체계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최고 오야봉, 뭐, 대빵이라고 그러지? 뭐, 오야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쪼무래기들 중간보스. 어떤 지휘통솔체계가 어느,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지 돼.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범죄의 어떤 조직이 되려고 한다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키포인트지. 그래서 어 114조에서 말하는 자 범단은 뭐예요? 설사. 어그 목적한 범죄를 그 이후에 저지르지 않더라도 범단 성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몇 개? 다섯 개 전부 다 맞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